업력이 제일 무서워요. 업이 발동하면 여러분 못 막아요. 카르마 발동되면요, 여러분.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가 결실을 맺는 걸 어떻게 막아요? 지금 나는, 나는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안 그런데 그러면 다행히 지금 큰 것들이 아직 안, 안 터진 거죠. 카르마가 발동하면 어풍, 카르마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정신 잃어버려요. 그냥 끌려가요. 그냥 끌려갑니다.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수습하는 게이 보살이 할 일이에요. 카르마 바람 안 맞아 보는 사람들이 음뭐 내가 하기 나름 아닌가 뭐 이런 소리 하지. 카르마의 바람 불면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결과물이 딱 나올 때는 못 막아요. 확 터집니다. 그때 여러분의 내공이 빛나는 거예요. 그 흔들리는 와중에 불언복 멀리 가지 않고 밥을 내고 빨리 수습하고 돌아오는 거 그때 여러분 고급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육바람밀의고급수가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그것도 여러분 육바람을 연습을 꾸준히 해 가지고 내공을 쌓아 놔야 그런 결정적 순간에 덜 끌려가고 빨리 돌아오고 하는 거죠 바람 불면 여러분 추풍낙엽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는 연습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무사히 느낌으로 오늘 또 무사히 정신 차리고 정신 안 좋은 일 이건 좋은 일 이건 다 카르마 카르마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카르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해 를 놓으면 좋은 카르마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이제 갑자기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때 좋은 것도 못 막아요 나쁜 것도 못 막고